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밤이네요 정부에서 오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그런 또 부동산 대책을 하나 더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잠시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어, 어마무시한 또 <웃음> 규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어, LH 사태가 제일 처음 이렇게 그 표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제가 앞번에 유튜브에 한번 그 영상을 넣어놨던 게 있습니다 어, 전부 LH 직원의 어떤 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어, 부동산 투기 토지 투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어, LH 직원을 굉장히 탓들을할때 어, 제가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넣어다 올려드렸냐면 당연히 그 LH 직원 내부 정보 이용한 건 잘못했어요. 혼도 나야 됩니다. 어, 강도 높게 그 어떤 벌칙도 줘야 되고 그랬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그 내면의 그 마음이 LH 그 직원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염려했던 거는 뭐였냐면 지금 발표되는 이런 정부 정책까지 저는 올이라고 미리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어, 규제를 해왔던 게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더 규제할 게 없다 싶을 만큼 전국의 70%가 조정지역에 들어가고 어,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다 중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세제 세원을 올리려고 하면 토지가 타겟이 될 텐데 LH에서 그풀에 기름을 부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날개를 달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규제정책을 너무나 편안하게 정부가 발표를 할 것이다. 저는 이걸 예상을 했었어요. 어, 집뿐만 아니고 토제, 토지 자체도 어,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고 우리는 LH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전 공직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불동이 다튈 거고 투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비 투기자로 다 들어가서 규제를 받을 것이고 어, 그리고 모든 일반 어, 모든 사람들이 사고팔 때이 어, 불똥이 다 튀어서 너무나 거래하는 게 불편해질 것이다. 이걸 염려합니다라는 걸 댓글에도 제가 달아드렸던 게 있어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왜 LH 그거를 당연히 벌줘야 되는데 어, 그거를 그냥 어, 막 같이 막 두들겨 패는 그 얘기를 안 하느냐는 얘기를 소롱소롱한테 <웃음> 실망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그건 당연히 혼이 나야 될 그건데, 지금의 이 사태를 예감을 했었습니다. 정해져 있던 순서입니다. 어, 당연히 정부에서는 발표하려고 할한 정책을 발표를 했고, 어, 주택도 뭐 이미 한 7, 80%는 나라 가시고요 어, 내 집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어찌 보면 남존일다 시키는 내 대출 이자 내어가면서 내가 집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주택이거나 아니면 9억 이상 1주택이라 해도 9억 이상의 어그 공시가격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 월세를 나라에 살고 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수준. 매년 내야 될게 종부세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팔려고 해도 뭐 나라에서 마치 내 거니까 돈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어 중가로 다 걷어 가는 그런 수준. 어살려고 해도 내가 마음대로 사지 못해 하고 지득세가 중가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 어 뭐다 좋습니다. 근데 투기 안 하고 열심히 공직 사에서 몸담고 뭐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뭘 땅이든 집이든 월급에 외 뭔가 재테크를 한번 해봐야지 하던 그런 건면성실한 그런 공무원들조차도 어 전부 뭐 하나하나 다 소명을 해야 되니까 벗은목처럼다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는데 그냥 한무디기로 그냥 잘못하면 투기꾼으로 어 몰릴 그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꾸만 몰아가고 있는 게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뭐 공무원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당사자는 여기 보면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해당되는 그 공무원이 어, 전 공무원이 다 자기 그 관할 부서에는 어, 신고서나 이런걸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참 신기합니다 진짜 <웃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0만 명이라 되어 있죠 어, 요거는 이게 관련 업무 공직자하고 인사처에 재산 등록을 하는, 이런 그 공무원이 해당이 30만 명이고요. 여기 말고, 인사처 말고, 그냥 내그 관련 부서에 이렇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인원이 거의 무려 130만 명에 해당,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실랍니까? 인사처 재산 등록 이외에 전 공직자, 공무원, 플러스, 공무원만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어, 재산은 자체 등록을 하도록 전부 130만 내외 추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뭐, 공직에 계시면 뭐다 두기권입니까? 아, 나참 신기합니다, 진짜. 이렇게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제가 뭐, 불법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아왜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규제일변도로 가야지만이 어, 뭐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정부인 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 아, 왜 이렇게 진짜 되어가는지. 전 공무원이 다 투기자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 투기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잡아가야 되지만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아휴 참 까깝합니다. <웃음> 뭐, 하여튼, 관할, 뭐, 내지는, 어, 뭐, 공무원에 몸 담고 계신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마음 편하게 내돈 주고 내가 집 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 잘못하면 세관경 끼고, 어, 여차 막 몰아서 가면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정부 정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어 오늘 조금 살펴볼 거는 아까처럼, 어, 공무원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걸 저는 예측했었던 부분. 어뭐제 책대로 너무 되어가서 소름 돋는 어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무 그거 상관없이 그동안 막 그냥 토지 하나 이렇게 들고 있던 그런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그 주말 농장용 토지도 어 전부 비삼용 토지로 분류되는 어 그런 지경에 와가 있고요. 뭐 은퇴해서 천 제곱미터 미만의어 텃밭 하나 뭐 가지고 어떻게 뭐 집에 먹는 야채나 갖고 봐야지 그거 이제 다중과됩니다중과되고비사용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되고 이런걸로 점점점점 불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거 사는것도 뭐 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참 안타깝게 바뀌어갑니다. 진짜로. 아유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토지 양도 그 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을 하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어 중과세율을 20% 포인트를 어 적용을 시키겠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어 단기보유 토지 중과세율 인상을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어 20% 퍼센트 포인트를 중과세율을 적용을 한대요. 그동안 일반세율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단기세율이니까 요거는 50%이던게 70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동안 2년 미만은 1년 미만은 그동안 50이었죠. 그 2년 미만은 70이었는데 이게 각각 20%씩 더해져서 70, 60 이렇게 됩니다. 토지는 2년 안에 팔면 그냥 나라 겁니다. 나라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개인 및 법인의 비사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큰게 이거죠. 어 주말농장용 농지 삼용 토지에서 제외 비사토로 본다 소리 아닙니까? 비사토는 아까처럼 전부 중과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비사용 토지 양도시 기본 세율이 원래는 6에서 45% 10억 이상 양도차익은 이제 45%가 생겨 있죠 어, 여기에 되는데 이제 중과세율을 인상을 해서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세율을 그 동안은 비삼용 토지는 10%의 중과세율이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20% 포인트로 바꾸고 and and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 동안 15년 이상 보유를 하면 30% 적용되던 게 있었는데, 요거 이제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20% 중과 세율을 보태고, 20% 포인트 중과 세율을 6에서 45% 사이에 플러스 요거를 보태고, and 장특공 적용해 주던 걸 적용 안 하니 세금은 훨씬, 훨씬, 훨씬, 훨씬 많아지겠죠. 토지, 이제 누구 거라고 해? 나라 겁니다, 나라 거. 세율력이 딱정리돼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 1년 미만은 50%이던 게 70. 비삼용 토지는 결론적으로 70 플러스 또더 더하죠? 20. 더 보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어, 60인 게, 사암용 토지입니다. 이거는 사암용 토지. 어, 60인 게, 아, 40인 게 60. 40인 게 60으로 되고요. 그리고 중과세율 20% 더. 어,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원래 6에서 45인데, 여기에 중과세율 20% 더. 그리고 엔드 장특공 비적용. 장특공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많은 게 축소가 됐네요. 토지에 대한 거는. 어또쭉 한번 내려가보면요. 조금 우리가 많이 흔히 해당이 될 만한 걸로 보면 그 다음에 기보유한 토지의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토지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실로부터 2년 이전에서 이제 5년 이전으로 그 옛날 옛날부터 가있었던뭐 그런 그게 돼야 이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그게 또 적용이 되네요. 어,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여기 보시면 법령 시행일 이후 법령 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이후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법 시행이 언제요? 예 2022년 1월 1일 시행이 된다 했죠. 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사는 토지 중에서 양도시점 기준, 비삼용 토지일 경우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삼용이 아니고 비삼용 토지일 경우에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했는데 뭐한 20년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20년 들고 있었던 그때도 비사업용 토지다. 어, 그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중과세율 적용하면 이꼴 장특공 적용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요거 적용 안 하고 중과세율 적용하고 앤드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를 한답니다. 사업인정고시 2년 이전 뭐 이렇게 취득할 때는 감면 혜택이 조금 있었는데 다 적용 안 된답니다. 굉장히 큰 게, 크게 많이 바뀐 겁니다, 이게. 그리고 농지 취득 심사 강화, 이래가지고, 어, 그동안 농지를 뭘 이렇게 사면, 어, 이렇게 농취증 발급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조금 조금 이제, 어, 받고, 정리가좀 간편했다 하면,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다 넣어야 되고, 관련 정비 서류 다 제출해야 되고, 어, 만약에 뭐 허위로 농취증 발급하려고 서류를 냈다, 그럼 과태료 500만원 규정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500만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농취증을 받으면 도시 안에 토지는 그 농지 지득세가 어,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3.5% 이렇게 되거든요. 농지는. 어, 그냥 막 이렇게 그 토지는 4.6%인데 이 세율이 이제 요렇게 적용하기가 안 쉬운 거죠. 다 그냥 4.6이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딱 3.5% 받으려고 다른 자료 잘못 제치, 제출한 게 허위 뭐 이런 게 판정이 되면 과태료 500만 원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토지 이제 대출할 때그 대출액을 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뭐또 투기 의심 거래에 자금을 넣는지 그런 걸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다 이렇게 들여다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뭐 다른 거야 뭐다 이렇게 저렇게 뭐다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거 적혀 있고에 뭐 LH 직원은 아유 아주마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답니다. 여차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를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어 내가 뭐 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어 매수한 그 내용을 어 가격을 그것도 제대로 뭐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다른 거다 놔두고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 게, 어, 분양권 불법 전매 시. 그동안은 뭐 매도자한테 굉장히 처벌 조항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 이렇게 한 보시면,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불법 전매라 하면, 어, 그동안 예를 들어 뭐 6개월, 어, 전매가 적용되는 곳도 있었고, 어, 앞으로는 3년, 어,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곳들이 많죠. 어, 이런 게 3년 전매 제한인데 어, 그거를 뭘 어, 미리 사고 팔아놓고 3년 뒤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게 발각이 되면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을 한답니다. 이 처벌이 어떤 거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대상의 매수도 포함입니다.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매수자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한꺼번에 그냥 듀엣으로 다 날려버린답니다. 불법 매도자는 지금도 이렇게 적용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매수자는 그게 적발된 그 집이 비과세 되는 혜택이 없는 것은 그동안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청약 제한 또 10년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어,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모든 공무원 플러스 공공기관 여기가 어 당사자 한 명을 기준으로 130만 명이면 곱하기 3인 가족 잡으면 뭐 거의 약한 400만 명이네요 전국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 뭐 가장이 이런데 근무한다 뭐집 사고 팔고 토지 사고 팔고 이제는 너무 너무 뭐래 됩니까 무슨 사회주의처럼 내땅내 내 집을 나는 정당하게 뭘 그래 할라 해도 그냥 그냥 도끼눈을 뜨고 들이다 본다 소리예요너 혹시 투기하지 않았니 이렇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어, 다음에 아까 토지 그동안 주말농장 천0제곱미터그 미만 이런거는 그냥 사업용 토지로 어, 뭐 플러스 이렇게 1로 할정되고 하던거 적용이 안됐는데 이거 이제 다 적용된다 소리고요 주말농장 어,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어, 2022년 1월 1일 이후 매수 이때 매수한 신규로 취득한 이때 이후 신규 매수죠. 매수죠. 요렇게 하고 팔 당시에 그때까지도 비삼용 토지였다. 이러면 어, 요거는 어, 중과 20% 포인트를 더 보태고 일반세율에다가 어, 플러스 어, 장특공 최대 30% 원래 적용되었었거든요. 15년간 최대 보유하면 30% 적용되던 요거 적용 안 되고, 요거는 추가되고, 요때 이후에 매수한 땅은 어 요렇게 적용을 한답니다. 비삼용 토지를.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죠. 어 수택이 규제를 해서 그냥 노후에 뭐 짠짠한 어, 주말 농장 할 만한 토지를 전원주택 하나 사서 거기 가서 여생을 보내야지 이랬던 분들 할때 그냥 또 나라에서 세금 다 걷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왜그뭐네덜란드에참에뚝 이렇게 터졌을 때 구멍이 조그맣게 났었잖아요. 그냥 이거를 탁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뚝이 안 무너지고 잘그 이렇게 어, 유지가 되고 하던 그게 이 뚝, 작은 뚝이 그냥 방치되고, 막 이게 왜 뚝이 뚫어졌어, 뚫어졌어, 왜저뚝 뚫어진 건나 뚫냐, 나 뚫냐, 일파만파만파, 뚝다 무너져가지고, 예. 결국은 여기 있는 어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을 현금으로만 딱 들고 계실 분이 아니라 하면, 지금 바뀌는 이 법은 누구나 다 그냥 나라가 공동투자자예요. 공동투자자가 아니고, 나라가 몸통을 가져가고, 그냥 내돈대고 그냥 내그 뭐라 해야 됩니까? 대출 내고, 이자 내고, 어 뭐, 물건 좋은 거 고른다고, 전국에 발품 팔고 이런 사람 요만큼 가져가고, 요거 내 거고, 이만큼 나라 거예요. 여기 나라 드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다 애국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애국을 다 하자고 하네요? <웃음> 땅이 없어서 다행입니까? <웃음> 어, 이런 지경입니다. 오늘 발표된 법이 어, 참 아쉬운 거는 어,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직업에 일을 하더라도 어, 내그 직업 윤리에 투철한 것은 가장 1번입니다. 1번. 그런데 그 어떤 일부분의 어떤 그런 그게 나로 인해서 전 국민한테 피해가 가도록 하면 일단은 안 되고예. 진짜 일단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어, 만약에 이런 피해가 있다 하면 이렇게 규제 일변도 만이 정책인지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 어, 이렇게 비싼 건못 가지고 있어 이러고 물건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부동산이 규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 안 됐었어요. 강화될수록 그반비례 갖고 계속 집값은 내리는 게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는 정상적인 그런 어, 흐름일 텐데 그래왔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규제를 강하게 하면 집은 이렇게 요렇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집값은 이렇게 날아가는데 집값은. 그건 이제는 주택을 넘어서 어디까지야 토지까지. 세금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고 있고 이렇게 규제하면 또안 팝니다 사람들이 안 팔면 꼭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물건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더 비싸게 주고 살 그런 일들이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돈은 자꾸 풀리고 있고 어, 정부 정책이 지금 어, 그 선거 출마하신 분들 내는 공약만 한번 보세요 그게 현금 없이 되는 공약들인지 전부 돈 풀겠다는 공약들인데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풀리는 돈들은 계속 시중에 돌아다닐 텐데 그럼 어딘가로 들어가겠죠 나오는 물건 없고 돈은 풀린다 답은 뻔하다니까요 10년 뒤에 또한번더 짚어보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토지는 이거는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딱 한정돼 있습니다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이 토지를 계속 규제만 하면 뭔가 뭐 돈이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는 이 토지를 파는 사람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이 세금을 매매가에 자꾸 보태서 어떻게 할라 하겠죠 아이고 이제는 토지까지 폭등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주택 정책이 이래 왔던 것처럼 이건 역시도 뭐 제가 또 잘못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타박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어, 정말 저 LH 사태 제일 처음 딱 발표될 때얼시구나 정부에서 이제는 토지세금 마음 놓고 올리겠네 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전부 허가제로 다갈것 같고 제가 제발 잘못했기를 바랍니다. 아휴 답답해서 또 답답한 영상을 올려보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